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크세상 그 이크다로입니다네 여러분. 네, 오늘은요. 양력 3월에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네 운세는요. 일단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응. 금, 그, 이제 금전이 금 가장 응. 의식주 그러니까 금전이겠지. 자 금전에 관한거 이제 봅시다. 음, 자 여기는 뭐자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거. 어, 사업은 조금 답답하다. 어, 방향성이 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음, 사업이 답답하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 사업이라 그러면은, 내가, 그 가게만 내가 오픈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 손님이 들어오잖아. 어, 그럼 장사, 혹은 사업, 비즈니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손님 받다 그치. 참. 뭐 음식 점사면뭐뭐사 차원 뭐 이상한 손님들 애매 뭐 하고서 뭐 이랬으면 좋겠네 이뭐 여기다가 이거를 더 넣었으면 좋겠네 뭐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의상에 뭐 그렇다 그러면 자기 몸이 너덜너덜한 건 생각 안 하고서, 뭐, 핏이 어떠네, 뭐가 어떠네, 어, 좀 답답하다. 어, 좀 질질질질 끌다가, 뭐, 저기, 쨍에 한거 하나 사가고 뭐, 이러는 거 알죠? 어, 그렇다라는 거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애정은, 조금, 음, 뭐, 만약에 다투신 분 있다면은, 화해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일단 금전은 금전은 솔직히 두 사람이 마음이 잘 맞으면은 마음이 잘 맞으면은 돈이 잘 들어오잖아요 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오늘은 내가 이거를 살게 뭐 다음 다음 주에는 네가 이걸 사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맞 맞춰 가면서 뭐 레크레이션이든 뭐뭐뭐 뭐, 뭐, 아니면 뭐 뭐든 하여간 그렇게 했을 때는 참잘 됐는데 요즘에 통 어, 금전이 어, 통, 좀, 뭐,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어, 뭔지 모르겠지만, 어, 돈이 따라, 따라 붙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이 돈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문제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동업이 많은가요? 원숭이띠들?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의 고객? 어, 뭐, 보험회사면 보험회사. 원숭이들이 재주가 많거든. 어, 영업, 영업 쪽이면 영업 쪽.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만약 내 파트너가, 어,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면, 시큰둥 한다든지, 아, 그거, 기 있잖아, 응. 어. 뭐, 그때 그, 저기, 막, 그, 뭐, 뭐지? 뭐, 종로에 김사장님그 물건 어떻게 됐어? 그러면, 거쪽에 찾아봐. 그, 니가 알지, 내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떠한, 뭐지? 그, 그 뭐야 협동 어어 어, 협동 협력 이런 게잘안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참아라 어막그 그런 거 보면은 막와 진짜 뚜껑 열리고, 막, 그, 막,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도, 좀 참아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저기, 막, 이게 삐걱삐걱 한게 아닌가. 그게 무슨, 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너야. 그럼 종업원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종업원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오는데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마, 옛날에는 마음이 잘 맞았는데, 이 3월달에는 이상하게 마음에 안저, 안, 안, 안맞아가고 문제가 있다. 걸핏하면안 나오고, 어, 걸핏 나면 가게에안 나와. 그런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라. 그러나 금전적인 것들을 보자면은 뭐 무해 무덕한 게 아닌가. 인간적으로 속이 썩는다. 금전에 가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뭔가를 납품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걸 납품해야 돈이 들어오잖아. 이걸 납품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이내 집에서 그러니까 내 가게, 내 비즈니스에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치 뭐 납품하는 시기나 아니면 일이 나가는 시기나 그리고 만약에 손님한테 커스텀 모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맞춤 모다 같은 거 그럼 일이 자꾸 틀어지니까 자꾸 손실이 같은 게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라고 한다면 은이 원숭이띠들은 재주가 많아 어다 헤쳐나간다 라고 물론 머리는 많이 아프겠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라통 침 있는 일이 많게 음. 음, 많이 부글부글 참고 다독이면서 가세요. 다른 방법이 없겠다. 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뭐 사람이 저기만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해야 되는 것인데 답답할 수 있겠다. 이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어쩌면은 여러분의 그 그 밑에 부하 직원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오너야 내 종업원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겠다. 뭐 이직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뭐뭐 뭐 그런 거지 뭐. 일은 조금 하고 싶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뭐 그런 거겠지. 어. 생활 요즘에 저기 말 다들 어렵잖아요. 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지금도 힘든데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월급도 힘든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어떻게 돼요 어, 두 마음을 품는 거지 그리고 저기 막 이것이 직장이다. 여러분들이 회사원이다 그랬다 할지라도 같은 동료하고 지금 마음이 안 맞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다 말고 휙 놓고 간다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이 원숭이 때는요. 재주가 많기 때문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 나이가 어리면은 그래도 수습이나 인턴 지나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책임을 안 줘도 되겠지 그런 사람 제외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그 사회 초년병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위 사람들의 갑질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단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근데 저는요. 직급이 어느 정도 되어라고 한다면은 나는 위에서는 나는 윗사람한테 딸랑딸랑 해갖고 이렇게 관계가 좋은데 밑에 내 부하직원들이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일머리가 없어 가지고 속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하... 진짜 먹고 살기 더럽고 힘들다. 어. 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에서 웃기고 밑에서 일으키고 하니까 너무 더럽고, 어, 더럽고, 어, 진짜 치사해서 못, 못 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는 게 좋아요. 참는 게 좋겠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음, 저기, 막, 이직을 한다는 거는요, 그닥, 어, 이직을 한다는 거는 참 어디 봅시다 이직하면 이직하면 괜찮을까요? 이직하면 이직을 하게 되면은요 쉽게는 쉽게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음, 쉽게는 직업이 나오지 않겠다. 좀 어느 정도 저기 막그 뭐야 실직 어, 실직을 갔다가 경험할 수도 있겠다. 그럼 실직을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면은요 어,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직장을 그래도 그거 믿고서 그, 그 저기 막 저기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많거든 때려쳐 말어 때려쳐 말어 하고, 음, 그렇지만 일정 기간은 어 저기 뭐 여러분들이 실직을 해가지고 좀 답답한 시간을 갖다 견뎌야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어뭐 직업은 직 재취업은 되기는 하지만. 보수는 전처럼 그렇게 어 지금 있는 데보다 더 좋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워. 비슷비슷하거나 살짝 못 하거나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옮겨서 여러분들은 보수가 많을 거다 생각하고 뭐 들어 가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저기 말 미지수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실제로 딱 갔는데 아 그거는 이럴 경우하고 어떠한 단서가 붙을 수가 있어. 여러분도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다가 끌어오기 위해서 살 살짝, 살짝 꽁어 저기 뭐야 뻥튀기를 튀겼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숨겨진 조항을 갖다가 꼼꼼히 살펴보아라 그래야지만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러면 노 코멘트 할게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 카드가 전반적으로 어그 저기 뭐야 중간에서 살짝 낮은 캐야 음 이거는 뭐 옮기든 안 옮기든 좀 비슷하게 갈것 같아. 한동안은 좀 경제적으로는 빡빡한 시기를 갖다 거쳐가야겠다라는 것지요. 네. 그래서 직장하고 금전은 그렇게 되겠네. 왜 직장이 안풀리는데 금전이 풀릴 리가 없잖아. 여기는 문서음 같은 것도 글쎄 애매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요 원숭이띠들은 요 대체적으로 자수성가하는 캐가 많아가지고 음,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도울 일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올해는요 그래도 그 묘신 원진이긴 하지 바쁘게 사는 운이긴 하지만 아예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개 중에 간간이 뭐, 대박은 아니라도 중박은 터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토끼하고 원숭이가 많은 원진이기도 하면서도요, 을경학금이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음, 만약에 승진을 갖다가, 어, 하고 싶, 어, 목전을 둔 사람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운이 좋게 풀린다는 전제 하래서예요.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풀릴 수도 있거든. 만약에 어 어떠한 문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문서를 잡을 수도 있는 운이기도 하고 응. 왜냐 원진 중에 그래도 묘신원진이요 조금 길한 부분이 조금 더 많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 원숭이들한테. 아무튼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뭐 예를 들어서 뭐그 국가 고시나 아니면은 뭐 철밥통에 지원하는 사람들 붙을 확률 높아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정우는 봅시다. 애정우는요. 음, 만약에 솔로이신 분들 어, 죄송합니다. 아, 3월 달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건강 좀 피곤 피곤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원숭이띠들은 자수성가해야 되는 인데 많다 너무 인생을 바쁘게 살아요 몸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무슨 여자 시간이 있으면은 어, 연애보다 여뭐 여자 남자 뭐 연애하지 말고 일단은 몸 컨디션을 갖다가 좋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조금 쉬어라 어, 연애보다는 조금 쉼을 갖는 게 좋겠. 예, 예, 저기, 막, 건강까지 같이 볼게요. 왜냐면 이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어, 쉬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정기검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기검진 가가지고 약을 받았다가 드시면은 어지간한 거는, 어, 중요 어, 어지간한 거는 다 쾌, 어, 쾌유로 할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과로는, 과로나 음주 이런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몸에 무리가 올수 있겠다라는 거죠. 음 몸에 무리가 올수 있어요 이 원숭이 때문에 삼재잖아 삼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몸이 피곤하다 몸이 피곤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민간요법 같은 거 쓰지 말고 뭐 어떻게 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정확한 약을 갖다가 어, 조제해서 먹어라 그러면 조제해서 먹고 푹 쉬면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애인이 있으신 분들,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갈등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갈등이냐라고 하면 나나내 나는 여자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애인이 있으신 분들. 내 네, 나도 애인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왜? 내 애인한테 약간 건태기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왔다. 그런데 원숭이띠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원진이거든. 원진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어떻게 된다? 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내, 내가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어, 새로 들어오는 것도 딱 아, 뜯어봤더니 그치 형편이 없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다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컨택이다 너무 무료하다. 맨날 똑같아요. 아 잔소리 지겨워. 이러지 말고, 차라리, 어, 차라리 지금 애인과 마음이 안 맞으면, 조금 각자의 시간을 가져서, 정, 뭐, 이렇게, 뭐를, 뭐, 뭐, 뭐지, 환 뭐, 뭐지, 황기, 어, 한번환기를 시키고, 다시 너와 나하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촉, 탄탄한 미래를 위해서 좋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구간이 명간이단 말이 이 원숭이띠에서 쓰, 쓰인, 쓰, 쓰인다라고 봐요. 음. 올해는 애인을 가르치는 해는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정에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떻게, 어떻게, 난 아내가 있는데, 난 남편이 있는데, 자꾸, 어, 뭐 어떻게 된다? 눈이 바깥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야. 어, 마음의 봄바람이 분다. 어, 그래갖고, 아.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눈만 감으면 그치 그 사람의 실루엣이 내 머릿속에 뛰어다녀 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까 딱 하다가는 그쵸 내쫓길 수, 아, 수 있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 음? 자 그러면은 돌싱일 경우에는 어떡하냐라고 하면은 돌싱일 경우에는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들고 어. 여기는 장미 저기는 백합 이렇다 나는 거야 여자든 남자든 불문하고 어. 자 눈이 가고 애착이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괜찮나요? 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시작은 가볍게 할수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어, 도, 왜, 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줄초, 겹겸사 줄초상해라고. 그래서 개난 욕심부리다가 어떻게 된다? 둘다 놓칠 수가 있고, 돈은 돈대로 날릴 수가 있겠다. 이게 예, 마음이 막 쿵닥쿵닥하고, 심쿵하고, 뭔가, 뭔가 끌리는, 어, 인연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조금 신중해 기해라, 라는 거죠. 너무, 이제, 왜냐면 원숭이들, 원숭이들이요좀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좀 많아. 왜냐면, 그, 그 인사시 사생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요, 시원시원하고 돈도 잘 쓰고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기 때문에 돈 날릴 수 있고, 돈 날, 돈을 갖다가 들여도 좋은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걸 날렸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 어 그렇지만 여기는 날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사에 신중하라 라는 거죠 건강은 아까 말했죠 피곤하면 쉬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진, 진찰을 받아라 의사의 정확한 처방이 내 아픈 몸을 낫게 할지 여다라는 거예요 어 저기 만 민간요법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 민간요법으로는 병을 키울 수가 있다 혹대라다 혹붙일 수 있고 더 오랜 시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 몸은 몸대로 그렇고 어, 저기 정신은 정신대로 피폐할 수 있다. 머리가 복잡할 수 있으니 반드시 피곤하면 쉬어라 라는 거예요. 네 원숭이띠 여러분 저희 사, 양력 3월달 운세 여기서 끝내고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이게 연, 연을 보고 기준으로 하는 건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양력 4월달 운세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음.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한달 보내시고요. 여러분 안녕.